지금 현재 실정법의 기준도 양심밖에 없습니다 양심법이 실정법의 기준인데 양심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실정법과 양심법이 지금 서로 잘안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 그 법감정이라고 그러냐뭐못 견디는 거잖아요 왜왜 왜 성폭행을 했는데 이따위 처벌을 받지? 실정법이 양심에 그 제대로 기반하고 있지 못한 거죠 양심을 제대로 반영 못한 법은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아버립니다. 양심을 알게 됩니다. 양심을 알아버리면요, 깨어 있는 시민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. 원래 민주주의론은 누가 만들어요? 법은 원래 시민이 만드는 거예요. 어, 루소가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요, 사법권하고요, 행, 행정권은 정치인들한테 그리고 법관한테 양보하는데요 입법권은 절대 시민이 놓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주의 기본 이론에서도 입법권은요 법을 만드는 것만큼은 시민이 시민한테 시민 뭐라고 써있냐면 루소가 시민이 가장 모든 시민에게 이로운 것즉이그 일반 의지, 보편 의지에 유리하게 이 보편 의지가 루소가 말한 양심입니다 모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뛰어난 법률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양심을 아는 상식적인 시민이 만들면 된다고 주장이 있어요. 법률가는 그거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. 이해되십니까? 그러니까 지금, 지금, 근데 이게 법, 법 아는 사람들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법 만드는 거다 하는 입법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사실은 국회의원들한테, 어, 사기당하고 있는 게 많죠. 왠지 시민, 시민이 뭘 알아. 우리 법안은 우리가 할게.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뽑아줬잖아, 국회의원을.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게. 우리 시민이 뽑아줬어. 하고 이쪽에다가는 우리가 시민이라고 행세하고요. 여러분, 그 청문회하고 이런 거할때왜큰 소리 칩니까, 국회의원들이? 난 시민을 대표하고 있어. 시민한테는요. 니네가 뭘 알아. 하는 거야.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. 민주주의 기본 이론에도 안 맞다, 사실. 그래서 그 별게 아니다. 양심에, 양심에 부합하면 그게 옳은 법이에요. 이게 민주주의 기본 이론입니다. 사회계약론을 한번 보시면 민주주의 기본 이론인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. 그거를 멋지게 이뤄내는 대한민국이 만약에 그 이렇게 선다면 전세계적인 모델이 될 거다. 양심 생태계의 조성.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전세계의 양심 생태계를 만들고 법부터 복잡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그런 이 양심만 잘 대변하면 된다. 이런 마음으로 법도 재정비되고 홍익 생태계, 양심 생태계가 대한민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에 이렇게 수출되면서 그 좋은 모델이 뻗어 나가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.